일단 소리를 녹음해 갖고 오셨어요? 야갓기가 없으면 제가 잠을... 야갓기가 얼마나 쓰셨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음. 제가 본인이 심한 걸 알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이제 뭐어 이제 놀러가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은... 같이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고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고, 일상생활하가 힘들 정도. 로 이런 상황이니까 양압기를 구입 o p l e i 기도 힘들어요. 적응은 했는데 양압기가 없으면 자다가 죽을 것같 young 기를 써도 u n g up, y o 이 들어오는 좀, 그 공기가 세니까 뿜어내기가 힘든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같이 하려고 코가 막히면 이양압기의 압력이 훨씬 세지거든요. 네. 그걸 뚫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간 숨은 되는데 음. 깨어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잠들 때콕 하고 막히는 거죠. 기도 음. 예. 그러면서 이게 좀 반복되다가 잠, 잠이 잠 드는 거예요. 음. 양압기 없이는 좀 많이 뒤척이다 자야 돼요. 포도 심하게 걸고 그러면 자가 진단을 했는데 원인이 뭐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인이 1번. 비만 비만 그리고 이번뭐 음주 음주주 네그 음. 다음에 한번이 혀에 좀 살이 찌는거죠 살이 어. 찌면서 네 4번 어, 4번은 모르겠습니다 비염 아 비, 아니, 비염 음. 네 비염 뭐그 정도인거 같죠 그쪽으로 하고 갈까요? 네. 한 보자구요. 네, 네.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이해하고 까요 네. 아. 네. 형, 네. 네. 혀 힘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네.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오케이. 위험이 네. 어릴 적부터 있었네요? 예. 네. 중학교 때부터 생긴 거더 이전인데 성장기 때 생긴 위험인데요? 예. 네. <웃음> 네. <웃음> 어, 그게 어떻게 하냐면이 네. 이 상악 이 악궁이 네. 이렇게 좁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혀가 네. 다 밑으로 처져 있었다는 거죠 계속 성장기 때이 네. 이 모양이 혀의 모양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좁다는 거는 혀가 영향을 못 줘서 얘가 쪼그라들어 보여요 그러면 이 위로 공기가 지나가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여기부터 지금 숨길이 좁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혀가 여기 밑으로 쳐져 있으면 기도 쪽에 더 가깝게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혀가 넘어가 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코골소리가 이럴 거란 말이죠 하다가 네. 다가 어, 나... 네. <웃음> 어, 깨고 네. 네. 네. 네. <웃음> 그게 어릴적 비염에서부터 기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기가 이제 비염으로 하려면 그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비염 낫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이거 만들어진 게이 만들어진 게이 비염 잡는 비밀병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신기해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다 세트로 들어갈 거예요 상악 네. 협소하고 항압이 좁으니까 하도 같이 여기 맞춰지니까 좁, 좁아서 보니까 혀가 길어요 네. 어, 그러다 보면 더잘 말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기도를 막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 혀가 문제인데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구조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어, 비염에서 원인이 됐고 술을 많이 먹,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됐고,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체중 조절. 근데 체중 조절이, 무흡증 환자는 잘안 되는 거 알죠? 산소가 부족한 사람, 상태에서는, 이 비만세포, 이거를, 그러니까 자는 동안 지방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기 급급해가지고, 이 지방세포까지 신경 쓸 산소가 모자란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음. 운동도 안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리, 기름진 음식을 당겨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안 빠지거든요. 아. 두 번째 비염이 고쳐져야 되겠고 한 번이 이악골 구조 상악 협소 이 구조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장기 때 아니면 비만과 음주는 이제 정신적으로 버티면 할수 있을 거죠. 혀와 구조의 문제는 본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라는게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체, <웃음> 체내 체 환경 코, 기도, 목, 고를 잡아줘서 숨을 잘쉴수 있고 잠을 잘잘수 있는 거죠